안녕하세요.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어, 오늘은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밤이네요. 어, 오늘 1번 이제 단톡방에서 초롱부동산 단톡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. 그 1번 단톡방에서 나왔던 이제 질문이 어, 소장님 입주권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입주권 이 예. 입주권이 하나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게 A 입주권이에요. 그리고 B 주택을 하나를 샀습니다. 어, 이런 경우에 이제 B 취득세를 얼마를 내게 됩니까? 취득할 때 이걸 물으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이뭐 무턱대고 또 우리가 답을 찾는 것보다는 해당 조문을 찾아서 어, 세금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짚어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 지방세법 시행령을 어,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걸 이제 같이 이제 단톡방에서 정보를 나눴었거든요. 어, 먼저 요 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에 포함이 되려고 하면 얘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이 이후에 철거된 입주권을 취득을 하셨다 해도 어, 다른 집살때 하나의 주택으로 카운트가 되고요. 어 근데 옛날에 그 전에 8월 10일 이전에 매수를 했어요. 요 이전에 매수했지만 철거를 8월 10일 이후에 해도 얘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 다른 주택 취득하는 거에 비입주권이 영향을 전혀 안 미치려고 하면 작년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매수도 하시고 8월 1 2일 이전에 철거까지 끝났으면 이거는 다른 주택 그 취득세 주택 수 계산에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어, 이렇게 돼 있는데, 어, 근데 만약에 뒤에 매수한 요 비주택을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하고 취득세를 내려고 하면, 요 입주권을 언제 산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어, 일시적 1가구 이 주택 그걸 따져서 어, 그중과해서빼 주느냐?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기간을 얘가 그냥 깔끔하게 A주택인 것 같으면 주택을 매수한 그 잔금 친날로부터 1년 안에 어요 앞에 A집을 처분을 하고 어 그렇게 하면 B가 중과가 안되겠죠. 그냥 6억 이하는 1%고 6억에서 9억 사이는 1에서 3% 사이고 이렇게 내면 돼요. 이렇게 내면 되는데 얘가 헷갈리게 입주권이란 말이죠. 그 입주권이 아니고 분양권을 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도 요 입주권을 매수한 그잠금 친날로부터 1년 안에 요 비를 팔아야 되는지 어, 비를 팔려고 했더니 아, 입주권이 뭐 완공도 안 됐어요. 그죠? 뭐 그럴 경우에는 이사를 들어갈 수도 없는데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. 헷갈려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는 겁니다. 먼저 그냥 어 근거 조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여기 28조의 5 28조의 5에 일시적 이주택이 정의가 되어가 있어요. 그 여기에 이제 어법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이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은 입주권,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한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은 입주권,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앞에 얘들을 주택, 입주권, 분양권, 오피스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, 이사라는 게 우리 일시적 일가구 주택으로 앞에 집 가있다가 뒤에 이제 이사 가려고 다른 집 사는 게 해당이 되겠죠. 이사, 학업, 취업, 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 한마디로 부더기 사유겠죠. 어, 이런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, 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,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일시적 이 주택 그집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조금 쉽게 정리해 드리면요. 집 그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뭐 오피스텔 이런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나 더 사는 요 신규 주택 요런 거 요런 상태를 일시적 이 주택이라고 하는데 일시적 이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뒤에 사는 집이 취득세 중과가 안 되거든요. 어, 그랬는데 아까 이게 갈로 안에, 제가 갈로는 다 빼고 읽었죠. 갈로 안에 보면, 종전주택 등대가 있죠. 여기에, 신규주택이, 신규주택이, 조합은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, 종전주택 등이, 앞에 있던 주택이, 신규주택은 뒤에 산 집이고요. 앞에 먼저 산 집이, 조합은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, 신규주택을 포함한다. 이렇게 돼있죠. 요거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아직 집이 완공이 안된 걸로 먼저 이렇게 하나의 그 숫자를 카운트한 그런 경우에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택을 산 경우에 요런 입주권은 요게 신규주택. 신규주택이 된다는 거는 중공 때 이사를 들어가서 완공이 돼가지고 살수 있는 상태의 그 집이 되는 걸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서 1년 이내 이 말입니다. 1년 이내 이 안에 이제 그 앞에 거를 처분을 해라 이 말이에요. 입주권을 산 상태에서 입주권을 1년 안에 팔아라가 아니고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입주권을 1년 안에 처분을 하면 두 번째 사안 그 입주권을 중가를 안 해준다 이 뜻이거든요. 1년 안에 일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 완공 후에 1년 안에 팔면 그냥 뒤에 거를 중과 안 해준다. 이 말인데요. 그러면, 어 여기, 아까 요, 이항에 잠깐 보면요. 이항에는요. 아까 요런 거, 신규주택 아까 그거 완공된 거부터 이제 1년을 친다. 이렇게돼있는데그 1년 돼있죠. 신규주택 포함해가지고 1년. 이렇게 어 돼있는데, 신규주택 포함한다 돼있잖아요. 1년 이내인데, 어, 신규 주택 포함해서 완공되고 나서 1년 이내인데, 그러면 2항에는 보면 요 1항, 아까 1시적, 1가구 2주택 요걸 적용을 할 때, 어 입주권이 완공되고 나서부터 1년 기간 어, 안에 이제 앞에 그 처분해야 중과 안 되는 요걸 적용할 때, 1항을 적용할 때, 조합은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을 한개 소유한 1 세대가, 아까 앞에 그 주택 말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은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까 비요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그러니까 여기 입주권이 완공이 돼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. 이렇게 돼 있죠. 어, 요게 그러니까 완공되고 난그 주택, 완공된 후부터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기산을 해서 1년 안에 어 조성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요 앞에 집을 입주권 완공된 그 집을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뒤에 산두 번째 산 집을 취득세를 9%나 8.4% 매기던 거를 안 매기겠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굉장히 모순인 게 입주권을 취득한다 하면 이 말은 승계조합원인 거잖아요. 승계조합원. 관처 이후의 상계 승계조합원이에요. 관처 이후. 승계조합원인 거예요. 그럼 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상태의 공사기간은 보유를 한그 보유기간에 포함을 안 해줍니다. 그 주택 완공되고 나서 우리가 2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 승계조합은 만약 이집 하나만 있다면 비과세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뭐 다른 집이 있어서 비조정지역에다 하면 일반세율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요런 입주권 상태에서 산 사람은 아까처럼 아까 2년 보유를 해야 세율이 일반세율 된다 했죠. 1년 안에는 7 7에요 지방세까지 합하면 2년째 팔면 6 6에요 그리고 요 안에 팔면 은 77%인 요 A 입주권이 완공된 A-집이 1년 안에 팔면 77% 양도세율인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산요 B주택은 취득세를 9%가 아닌 8.4%가 아닌 1.1%를 적용을 받으려면 완공된 날부터 1년 안에 요 입주권이 완공된 집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1년 안에 처분을 했더니 양도세가 얼마예요? 77%. 그럼 1년 안에 안 팔았어요. 얘를 2년 들고 있다가 팔았어요. 둘다 조정 지역에 있어요. B는 내가 집을 <웃음> 어, 좀 여유가 있어서 10억, 한 20억짜리라고 할까요? 20억짜리를 샀어요. 이렇게 사면서 앞에 집을 1년 안에 팔 거로 생각을 하고 지득세는 그냥 9억 초과니까 3.3%를 냈어요.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. 그냥 298, 1억 8천, 이주택인 것 같으면 1억 8천에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. 왜냐 입주권을 1년 안에 77%의 양도세를 내고 도저히 팔 수가 없든지 아니면 이 취득세를 앞에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완공된 입주권을 1년 안에 처분을 못하면 취득세를 그냥 9%나 8.4%를 낼 수밖에 없든지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조정지역에 있으면. 이 법조문 이해되시죠? 이번은 아까처럼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게 완공된 날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을 치주는데 어 신규주택이나 아까 입주권이 완공된 그 당시에 이제 완공된 그 집이 모두 조성해 있다 하면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. 만날 수 없는 견우와 직녀입니다 양도세를 절약하자니 취득세가 울고에 취득세를 절약하자니 양도세가 77% 구간인 거예요. 조정 지역에 있다 하면 무슨 이런 법이 또다 있습니까? 우리가 이 법을 꼼꼼히 안 읽어보면 취득세 등태기를 써든지 양도세 등태기를 써든지 둘 중에 하나는 등태기를 써야 되도록 되어 있는 법이에요. 조정 지역에 있다 하면. 하나라도 비조정 지역에 있으면 그래도 3년 안이니까 일시적 이주택 처분 기간이 뭐 어느 하나라도 2년 보유를 하는 그걸 충족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소정 지역이면 이게 1년이다 보니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견우와 직녀입니다. <웃음> 오늘 이 내용이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법 조문을 들고 한 번은 정리를 해둬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, A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죠? A와 B 주택이 있다 하면 여기 A 입주권이 A 다시가 됐다 하면 종전 주택이고 얘는 이제 신규 주택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얘가 취득세 중과 안 되려면 앞에 거를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등기하자마자 B를 그냥 홀딱 팔았어요 취득세 9% 내야 되고요 위에는 또 잘못하면 양도세까지 중과로 낼수 있겠죠. 뒤에 산 집이니까 이렇게 됩니다. 입주권을 먼저 취득했고 그 뒤에 집을 샀다. 성계조합원으로 이렇게 샀다. 이러면 먼저 양도하는 건 무조건 과세입니다. 이해되시죠? 취득세도 어, 1년 안에 앞에 집을 못 팔면 중과. 그 다음에 그거 충족시키자고 어, 또 입주권이 완공된 집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는 77%. 둘다 조정지역에 있다. 이러면 1년 안에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견우와 직녀다.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